안녕하세요. 어, 질리버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레벨 8번. 음. 레나 튜토리얼. 어, 레벨 8번입니다. 자, 레벨 8번은 어, 제 여러분들이 숙달된 내용이. 자, 숙달된 내용은 뭐,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레벨 8번이고요. 파이즈 열어서 어, 아트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번 설치해서 어, 빠르게. 세팅을 해 보도록 어, 하죠 이걸 이제 라이센스 우회하는 건데 어, 사실 레벨 8번에 이제 여러가지 다른 툴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제 생각에는 어, 별 필요 없는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 굳이 저걸 배워야 할까 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어, 그거는 예, 건너뛰고 어, 빠르게 예, 빠르게 어, 크랙하는 데만 집중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설치된 경로는프로파티즈에 가셔서요 어, 이 앞에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어, 빠르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자이 프로그램을 이제 클릭을 어, 하면 되는데 뭐, 프로그램 당연히 어, 처음 시작을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봐야겠죠. 네, 어뭐잘 열리고요. 에, 레지스터 누르면은 여기 레지스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뭐 요렇 요렇게 뭐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어 올리를 통해서 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한 5분 컷 5분 컷나올게요자 올리고요 어, 어 다행히 안티 디버깅 기법은 없기 때문에 재생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잘 됐구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 가세요 이름은 abcd 컴포넌트 qwer 어, 키코드는 테스트1드 감사 네, 하면은 invalid key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요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을 네, 검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들어가서 invalid key. 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네, 여기 주소 확인하세요. 네, 주소 확인하고 search for에, 어, 저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이 메모리 서칭하는 곳에서 어, 안 나올 수가 있다. 네. 지금 여기에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for text에 invalid key, entire scope, 어, 먹여주시면은 invalid key가 있어 있는 공간이 있구요. 여기 push를, 걸, 여기다가 이제 breakpoint를 걸고, 어,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tested 사 넣고 돌렸지만, 음, 네 돌려서 잘 찾아왔고요. 이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 자 여기로 오는 공간을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어디선가부터 날아오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아 점프를 여기서부터 하는구나. 어, 라는 사실도. 예,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가, 어, 점프를 하는 공간이고요. 예,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이 EAX. 이 EAX는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함수에 대한 결과를 자주 반환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 함수에 대한 결과가, 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어, F9 눌러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예. 다시 한번, 레지스터에 아무거나 입력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요. 음, 여기서 EAX가 뭘로 정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해도 어, 대부분의 설명을 생각을 해도 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할게요. 만약에 이게 끝까지 않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F8 네, 0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결국엔 이 안에서 뭔가 어, 조작이 일어난다는 일이고 얘기고 결국엔 EAX가, 어,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EAX는 여기서 이제, 여기다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다시 F9 쭉 눌러서, 다시 오고, 네, 아까 그 자리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놨어요. 일단 다시 한번 레지스터, 어, 이렇게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점프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아, 근데 이게, 여기가 키를 검증하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사전에 예, 확인을 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지스터 키를 확인하는 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키를 체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키를 항상 체크해요, 항상. 그래서 이것만 바꿔가고 의미가 없고요. 이걸로 이 함수를 좀 바꿔놔야지, 어,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요 쭉, 내려가 보면은, 아, F8 눌러서 가죠. 네. 쭉, 눌러서, 쭉, 이 키를 체크하는 구간에 가보면, 갑자기 점프를 해요. 갑자기 점프를 해서, 어, EDI로, 팝팝 EDI, 뭐, 한 다음에, EAX를 XOR 한 다음에, 리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니까, 러 EAX를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초기화를 시키면은, 등록이 안된 거예요. 0이면, 등록 안 됨. 다른 숫자면 등록됨 네. 너무 간단하죠? 네. 뭐, EAX가 뭐, 그전에는, 어, 세팅을 하는 구간이 뭐, 네.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저희는 EAX가 0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땐 EAX가 0이 아니거든요. 현재. 그죠? 지금 여기 123123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이것은, 네. 아 우리가 뭐라고 입력을 했는데 1, 2, 3, 1, 2, 3 어디 많이 많이 보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에 0으로 0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으로 네, 채워주겠습니다. 넓 nope. 0x90 넓 nope. 넓으로 채워서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네, copy to executable all modification. copy all 마우스 오른쪽 키 save file에 artjam 1번.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나서요 어... 이걸 끄셔야 돼요. 얘는 프로그램에 동시에 하나밖에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여기 있는 Unregistered와 Register Now가 이렇게 뜨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네. 네. 이거 원래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프로그램 음. 자 여기도 어... 네... Invalid 키가 이렇게 뜨는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키게 되면요 언 레지스터 레지스터 나우라고 뜨고 있, 있긴 한데요 네좀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한번 가서요 어... 레지스터 테스트 1234 하면은 레지스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키면은 네 얘는 이제 그 검증 루틴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입력했던 그 키가 입력이 돼서 계속 돌아갑니다 네. 보셨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크랙을 해봤습니다. 어, 사실, 레나 8번이, 레벨 8번이 좀, 어, 뭐, 제가 여전히 설명했던 개념이랑 뭐 이런 것들로 좀 가득 차 있는데요. 어, 불필요한 생, 생, 그런 설명들은 가능한 생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게 개발이 워낙 오래 전에 됐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어, W32 다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일단은, 네,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네,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긴 한데 직접 써보니까 어 굳이 이걸 써야되는가 어, 원리가 있는데 예, 원리도 너무 오래돼서잘 안쓰려고 하는데 굳이 이걸 써야되는가 하는 의문을 예, 좀 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어해보시고요어 이거 뭐 아트젠 1번 같은 경우 아트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실습을잘 따라 하셨다면 뭐 어렵지 않게 예,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